오늘은 까르보 불닭볶음면 만들어 먹었었는데 제품이 나서 맛있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 주세요 홍 까르보 불닭볶음면 먼저. 진짜 맛있는데요. 그 예전에 불닭가루 보나 라 이렇게 우유 넣고 치즈 넣고 끓여서 먹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다른 맛이에요. 일단 음, 그 우유 넣고 치즈 넣고 끓이는 게 훨씬 좀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얘는 고소한 맛은 좀 덜한데 살짝 그 약간 파스타 올리브 파스타 향 있잖아요. 뭐 마늘 뭐 약간 그런 향들? 그런 향들이 어좀더 납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거의 약간 대박 날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까르보나라는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우유 넣고 만들, 우유랑 치즈 넣고 만들면 편의점 같은 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은근히 가격도 좀 되고, 치즈랑 우유가 좀 비싸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 초저렴이로 먹는데 거의 비슷한 맛을 낼수 있으니까 진짜 간편하게 먹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내가 만들어준 불고기로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아니, 얘가 달잖아요. 단짠, 고소, 맵. 이번엔 김이랑 김이네. 김이 끝판왕입니다. 와 이거 마른 김이거든요. 그막 아무것도 안돼 있는 그냥 김인데. 아이고 앞에. 김을 올리고 불고기 아김 까르보 그다음에 불고기 이렇게 해서 탁써서 아까 불고기랑 어울린다고 했었는데 불고기랑 이렇게 먹을 때는 괜찮은데 김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별론인것 같아 그래서 김이랑만 싸먹 근데 <웃음> 집에 마른 김 있으면 이거 드실 때 한번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참고로 그 매운 정도는 우유랑 치즈 넣고 하는게 좀덜 맵게 느껴져요. 얘는 음, 매운 정도가 거의 약간 불닭볶음면 오리지널에 가까운 그런 맵기입니다. <웃음> 진짜 김 있으시면 웬만하면 집에 김 있잖아요. 진짜 한번 나중에 혹시 드실 때 김이 있으면 끔찍끔찍하게 잘라서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와 이거는 완전 새로운 발견인데요 맛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